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상보험법 제33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번 시간부터는 제3장 강의를 끝내고 제4장 해상보험계약의 효력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어, 제4장은 첫째 인과관계와 입증책임, 두번째 보험자면책, 세번째 보험자대위권으로 이어지는데요. 이 중에서 이번 시간에 할 것은 인과관계와 입증책임입니다. 먼저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원인과 결과 사이의 필연적이거나 불가피한 관계를 우리가 인과관계라고 합니다. 원인과 결과의 관계란 뜻인데요. 피보험 위험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는 보상하고 면책 위험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 것이 해상보험의 원칙인데 요 보험자의 손해보상 책임 유무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그 손해를 초래한 위험이 무엇으로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확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위험이라는 원인이 없었다면 손해라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이러한 위험, 원인인 위험과 결과인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밝혀야 하는데요. 해상보험계약에서 보험사고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의 원인이 피보험 위험에 기인한 것인지, 아니면 면책 위험에 기인한 것인지.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확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해상보험은 육상보험과는 달리 복합적이어서 해코혼합위험에 대하여 부보하기 때문에 위험과 손해 간의 인과관계가 더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즉해코혼합위험이라는 것은 원래 해상보험이라는 것은 선박의 항행과정에서 발생되는 위험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이것이 오늘날은 복합우속과 함께 확장이 되어서 육상의 공장이나 창고에서부터 출발해서 어, 목적지의 창고나 공장에서 인도해줄 때까지 해륙 전 과정에 대해서 어, 부보를 하는 적합험도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육상에서 위험과 해상에서 위험이 혼합된 상태다. 그래서 어느 지점에서 어떠한 위험에 의해서 손해가 발생했느냐를 이러한 원인과 결과를 밝히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 손해가 하나의 위험으로 인해 발생하지 않고 두개 이상의 위험이 동시에 순차적으로 상호 협력하여 발생한 경우도 있고 보험자의 보상 책임 유무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결국 피보험 위험이나 면책 위험과 손해와의 인과관계를 결정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런 인과관계와 관련해서는 원인과 결과를 어느 정도의 그 어느 정도에서 인정할 것이냐에 따라에 대하여 학설이 갈라지고 있는데요. 크게 조건설과 원인설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이 조건설은 독일에서 처음 전개되는 학설인데요. 어떤 사실이 어떤 결과의 발생에 불가결한 조건을 이루는 경우, 그 사실 모두를 결과의 원인으로 이러한 학설입니다. 그러나 이 학설은 원인이 지나치게 넓게 해석된다는 단점입니다. 너무나 많은 경우에 원인이 제공이 되기 때문에 보험에서 대부분의 경우 보상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또 원인설은 복수의 원인이 존재하는 경우 그 중의 하나를 진정한 원인으로 선택하는 방식인데요. 태일적 인과관계설이라고 합니다. 어, 두개 이상의 불가결 조건을 단순 조건과 원인 조건으로 구분하여 원인 조건만을 결과의 원인으로 채용하는 학설입니다. 어, 주요 해상국가에서 채택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상보험에서 인과관계에 적용되는 원칙이라고 보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볼 때는 조건설과 원인설 중에서 원인설을 취하고 있고요이 원인설에도 뭐 여러가지 그 원인을 무엇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어느, 어느 것을 원인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여러가지 학설이 있습니다만 이 해상보험에서 기본적으로 그 1906년 영국해상보험법인 MIA에서는 근인설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먼저 근인설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906년 MIA에서 인과관계에 대하여는 근인주의, 프락시미트코어즈에 따라서 입법을 해놓았습니다. 이 법에 달리 규정한 경우가 아니면, 어, 보험증권에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보험자는 피보험 위험에 근인하는, 즉, proximity caused by 모든 손에 대하여 보상 책임을 진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요. 어, 그러나, 단, 전술한 경우를 제외하고 보험자는 피보험 위험에 근인하지 않는 모든 손에 대하여는 책임이 없다. 했습니다. 그래서, 근인한 손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고, 근인하지 않은 소해에 대해서는 보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것이 이제 어, 1906년 MIA의 기본 원칙이라고 하겠습니다. 어, 근인, 가까운 원인을 보고 원인, 먼 원인을 보지 말라는 법원처럼 손해가 피보험 위험에 근인한 경우에만 보험자가 보상한다는 이러한 학설입니다. 어, 이것도 다시 최후 조건설, 최유력 조건설, 불가피설, 개연설 등으로 이론이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어, 최후 조건설은 시간적으로 어, 손해가 발생했는 가장 가까운 시점 가장 마지막에 있었던 어, 비보험이익 비보험이 우리가 어, 비보험 위험을 최후 조건으로 보는 것이 그것을 근인으로 보는 것이고요 최유력 조건설은 시간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쭉 이러한 손해가 발생했는데 기여했는 원인이 됐던 그러한 어, 그 요인, 즉 비보험 위험 중에서 가장 효과 면에서 유력한 것, 이제 강한 것 이것을 최유력으로 보는 것이죠. 어, 그다음에 불가피할 이러한 소리가 발생하기 에 불가피했던 비보험 위험을 불가피설에서 채택을 하고 있고, 균성이 있으면 어, 이것이 원인이다, 인과관계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균성입니다. 1918년 이카리아호 사건 이후에는 최유력 조건설에 따라서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날의 해석 원칙과 최유력 조건설에 따르라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이 최후 조건설은 손의 발생에 시간적으로 가장 가까운 리얼리스트코즈인 타임 이것을 얘기하는데 현재는 이 학설을 취하는 것은 없습니다. 반면 최유력 조건설은 1885년 독일의 어, 버크마이어가 처음 주장, 주창한 것인데, 현재는 프랑스의 통설로 되어 있습니다. 이 1918년 이카리아 호 사건에서, 어, 쇼라는 판사가 진정한 근위는쇼과에 있어서 근접한 원인, 즉, 플락시미트리 인 이피셜시라는 새로운 해석을 하게 되는데요. 이 영국에서는 시간적 순서에 관계없이 결과를 발생시키는 데 있어서 어, 가장 유력한 또 직접적인 그러면서 절, 결정적인 효과적인 또는 지배적인 원인 등을 근인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어, 한편 불가피설은 근인의 판단에 대한 객관적 기준이 없는 최유력 조건설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근인설의 새로운 해석으로 독일의 위트가 제창하고 있습니다. 근인의 기준을 사고와 손해와의 불가피한 결합 즉 손해가 사고의 불가피한 결과로서 생긴 것인가 아닌가에서 찾고 있습니다. 이 근인주의에서 보험자는 피보험 위험에 직접 발생한 손해와 피보험 위험의 불가피한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편 개연설은 독일의 어, 린덴마이어가 리트의 불가피설이 필연성이라는 너무 강한 결합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비판을 하면서 주장한 것인데요. 이 결과를 발생시킨 상당 조건이 둘 이상 존재하는 때에는 근인설에 따라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데 그 경우 근인은 어떤 조건이 결과를 발생시키는데 객관적 또는 일반적 관점에서 불가피적 또는 개연적이라고 판단되면 그 조건을 결과의 근인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어, 개연적이란 결과 발생의 가능성이 50%를 초과한 이러한 경우를 얘기하고요. 불가피적이란 100%에 가까운 경우를 얘기합니다. 이 개연설에 의하면 불가피설과 같이 필연적인 관계는 요구되지 않고, 어, 상당 인과관계설과 같이 단순한 가능성의 정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정도입니다. 한 50% 이상의 결과 발생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는 기연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 1906년 MIA에서는 극인주의를 그 채택하고 있는데요. 이 보험자는 피보험 위험에 그린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반면 피보험 위험에 그린하여 발생하지 않은 손에 대하여 는 책임이 없다는 것이 어, 제55조 제1항의 규정입니다. 이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증권상, 보험자의 보상 책임 여부가 결정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근인이며, 근인을 결정하는데 어떤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는가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1918년 이카리오 사건의 대부분 판결에서, 쇼 판사는 근인을 시간상 가까운 원인으로 취급하는 것은 논의할 가치도 없다. 진정으로 가까운 원인은 효과상으로 가까운 원인이라고 어, 언급을 하면서 어, 오늘날은 이, 그, 최유력 조건서즉 효과가 효과상으로 가까운 원인을 근인이라고 보는 학설이 어, 지배됩니다. 어, 사실 그 시간상 가까운 원인과 효과상에서 가까운 원인은 대부분의 경우는 일치한다고 봐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일치한다고 봐야 되는데이 1918년 이카리아오 사건의 사 경우는 에 아 이것이 확인하게 다룰 수 있다는 것을 어, 보여준 케이스다 아,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어, 이카리아 홀은 레일랜드 쇼핑 컴퍼니 대 노르웨이 용형 파이어 인슈러스 소사이티 사이에서 어, 발생한 사건인데요. 이 이카리아라는 이 선박이 포획 및 납포 위험과 전쟁 위험 면책, 즉 포획 납포와 전쟁 위험 면책되는 조건으로 어, 선박 보험에 가입되었는데요. 어, 세계대전 중에 독일군 잠수함에 의해서 프랑스의 르하브르 항구 근처에서 의뢰공격을 받고 손상이 심한 상태로 운항을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의뢰공격을 받아서 선체에 파공이 생긴 상태로 급하게 되니까 그곳 주위에 위치한 르하브르 항구로 입항하여 수리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때 그 돌풍이 심하게 불어서 풍랑으로 인해서 부득이 배수 작업과 수리 작업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선박의 침수가 계속 진행되면서 어, 부두에서 침몰할 이유가, 어,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항만 당국이 이 침몰할 이 항만 안에서 침몰하게 되면 어, 다른 선박의 입출항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항만 당국이 부두 외곽으로 이동할 것을 명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배가 부두 외곽으로 이렇게 이제 이동을 했는데 이 문제는 그 부두 외곽에 이탈리아호가 정박이 있다 보니까 러브르 외항에 이 파도가 굉장히 심했던 겁니다. 내항에도 지금 이제 풍랑이 심한 상태였기 때문에 당연히 부두 외곽에서도 풍랑이 심했겠죠. 그래서 이바텀타치와 이제 그, 리프로팅을 이렇게 반복합니다. 바텀 터치와 리프로팅을 반복하다가 선체 후미가 균열이 가면서 침몰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문제되는 것은 이와 같은 이제 사고가 나다 보니까 결국은 그 선주 측의 주장과 그, 보험사 측의 주장이 갈라지게 됩니다. 어, 선주 측의 주장은 결국은, 그, 풍랑에 의해서, 마지막이 시간적으로 볼때 최후에 발생된 것은, 풍랑에 의해서 배가 바텀 타치 이발이, 브랩팅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균열이 가서 침몰했다고 주장을 하게 되니다이 경우에는, 이제, 그, 황천으로 인한 사고로, 어 보험에서 보상이 가능한 조건이었죠. 침몰이 됐으니까. 그 반면에, 이제, 보험사 측에서는, 의뢰 공격을 받아서 침몰을 한 것이다. 의뢰 공격을 받은 것이 가장, 그 손해의, 원인, 손해의 원인으로서 유력한 것이다. 그래서 근인한 것이라고 보고 의뢰 공격으로 인한 그 손해의 경우에는 전쟁 위험으로 인해서 면책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는 면책이 되는 것으로 판결이 됐습니다. 이 이후에 이제 면책 위험이 그 해상 보험에서 근인주의라는 것은 최유력 조건으로 채택이 된 것이죠. 한편, 1906년 MiA에서는 여기에 대한 예외를 두고 있는데 근인주의를 채택하지 않는 경우인데 어, 제 55조 2항 A호에서는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고의의 위법행위에 기인하는 모든 손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고요. 어, 고의의 위법행위 그 다음에 55조 2항 C호에서는 보험자가 어, 보험의 목적을 통상적인 자연소모, 통상 누선 및 파손 유의하자 또는 성질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냐 한다. 위험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근인으로 규정하지 않고 여러가지 변형된 이러한 수식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 제39조 5항에서는 피 보험자가 은밀히 알면서도 선박을 불가망 상태로 취항하게한 경우 보험자는 불가망에 기인하는 손원에 대한 책임이 없다. 이렇게 규정하고 또 64조 제1항에서는 단독 해손 손해는 피보험 위험에 기인한 분손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66조 제1항은 공동 해손 손해나 공동 해손 행위에 기인하거나 직접적인 결과로서 발생하는 손해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가 근인주의의 예외가 될 것이고요. 그 외에도 보험증권에 별도의 규정이 있어서 그원인단계를 다른 것을 원인으로 하는 경우인데, 어, 협회, IT, IT, 이제, 협페 인스티튜트 클로즈, 협회 약관에서는, 어, 보험자가 근인주의를 대부분 포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상당 인간관계를 많이 취하고 있는데요. 어, 위험약관과 면책약관에는, 1906년 MIA 제5 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인하는 이란, 즉, 프라시미트리 코즈라는 표현 대신에, 플프스미미 어, x 라는 말이 삭제되어 여러가지 변형된 수식으로 별도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 선박보험 약관이나 저가보험 약관의 위험관련 약관에 나타나고 있는 인과관계에 관한 표현으로는 기인하는 즉 Caused by 또는 r e a s o n a b l y Attribute to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또는 Attributable to 인과관계가 있는 또는 Arising from 결과로서 발생하는 이러한 용어들을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 책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Owners of Proof 또는 Burden of Proof라고 하는데요. 이 사실 유무를 입증하기 위하여 증거를 제시하여야 할 책임을 입증 책임이라고 합니다. 자기의 입장을 입증하여야 할 입증 책임은 기본적으로 권리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는데요. 피 보험자와 보험자는 각각 입증과 과증 책임을 부담합니다. 그래서 원래 법적으로는 우리가 입증 책임을 누가 진다 하면 어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냥 자연스럽게 반증을 들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 대륙법계 우리나라와 같은 대륙법계 국가의 법률에서는 입증 책임을 누가 진다 하는 것을 주장하게 되는 것이고 이 영미법계의 법률은 들 대개 판례를 그 통해서 형성되다 보니까 입증과 반증을 계속 반복하는 것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해상보험에서 어, 입증 책임은 일반적으로는 손해가 피보험 위험에 기인한 것이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할 책임을 피보험자에게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 이와 같이 그 보고 있는 이유는 어, 1906년 MIA의 규정 자체가 어, 제한적 피보험 위험의 그 열거 방식을 제한적 열거 방식으로 어, 하고 있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이 피보험자가 손해를 입증하거나 보험 조건의 손해에 대한 추정적 증거가 입증되면 고유의 하자와 같은 면책 위험 명의는 손해라는 사실 또는 최대선이나 워런트 위반과 같이 계약 조건에 의해서 면책되는 손해라는 사실 등을 입증해야 될 책임은 보험자가 있는데 피보험자의 입증이 먼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입증 책임은 피보험자가 지고 반증을 보험자가 진다. 반등 책임을 보험자가 부담한다. 이렇게 이제 일반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설명이고요그 어, 다음에 입증 책임과 관련해서는 그 리서시핑컴퍼니대 에드먼즈 그 사건이 있는데요. 1985년에 이 잔잔한 바다를 항해하던 선박의 위판에 파공이 생겨서 시임에서 선박이 침몰하 됩니다. 이 파공의 원인을 알수 없게 되자 선주는 선박이 잠수함에 의하여 충돌이 발생했다는 이러한 의견을 제시합니다 선주의 주장은 이와 같이 잠수함의 원인을 알수 없었다는 거죠 없으니까 무조건 이제 잠수함에 의해서 충돌이 발생했다고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어, 침몰을 했는데 반면, 보험사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다. 어, 그냥, 파공의 피보험 위험에 의해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자연소보다 이거는, 그, 잠수함과의 충돌을 입증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그, 자연스럽게 선박이 파공이 생겨서, 어,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이거는, 외연인듯 태어에 의해서 발생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한결을 하게 됩니다. 아, 여기에서 항소법원에서는 아, 이것은 해상고유의 위험에 의해서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고 어, 보상해야 된다고 판결을 했는데요. 대부분에서는 피보험 위험에 의하여 전손이 발생했다는 입증을 어, 선주가 하지 못했다고 판결하고 선주의 입증 의무를 엄격히 적용해서 본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어, 한 사례입니다. 이, 이 사건이 입증 책임의 중요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대표적인 사건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다음은 제한적 열거 방식과 입증 책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피보험자는 피보험 위험을 열거된 위험 중에 어떤 위험에 의해서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데요 원인에 관한 입증은 보통 증거가 될수 있는 서류나 선언동의 구두발은 추정적 증거도 어, 가능하다고 봅니다. 손해가 보험증권상 보상조건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피보험자는 어,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 위험에 의해 발생한 손해인을 입증해야 하는데요. 피보험자의 입증 책임이 이행된 경우 보험자가 면책을 주장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려면 손해가 해당 약관의 면책 위험에 발생하였다는 사실 또는 보험기간 이전이나 종료 후에 발생하였다는 사실반전이 반면 예시적 열거 방식과 방식의 그 보험증권에서는 이 포괄 위험증권이 대부분 예시적 그 열거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피보험자는 소원의 어 발생 사실과 소원의가 어 보험기간에 발생하였다는 사실만을 입증하면 충분한 것이고, 소원의가 계기의 특정 위험에 의해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피보험자는 손해가 피보험 위험에 기인하였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데, 이러한 그 올리스크스크로즈, 즉, 절위험담보약관에서는 피보험 위험이 바로 보험기관 중 모든 위험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보험자는 손해가 면책 위험에 기인하였다거나 피보험 위험이 아닌 것을 원인으로 한다는 사실을 입증해요. 자, 이것을 이제 다시 설명을 드리면요. 해상보험에서 그 보험약관에서 위험을, 피보험 위험을 열거하는 방식은, 어, 제한적 열거 방식과 어, 포괄적 열거 방식, 즉, 예시적 열거 방식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어, 여기서 제한적 열거 방식은, 어, A, B, C, D, E라는 이 다섯 가지 피보험 위험에, 어, 기해서 피보험 위험을 원인으로 해서 손해가 발생했을 때 보상을 해준다고 하면, ABCDE라고 열거된 위험이 아닌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도 보상을 해주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제한적으로 어그 피보험 위험을 보상, 보상해주는 보상비보험 위험을 열거하는 방식이 제한적 열거 방식입니다. 어 이런 경우에는 C라는 어 원인에 의해서 비보험 위험에 의해서 손해 10억이 발생했다. 이런 식으로 입증을 하지 못하면 피보험자 입증을 하지 못하면 보험금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이 반면에 어, 예시적 열거 방식이라는 것은 뭐 이러이러한 종류의 위험에 대해서는 모두 보험자가 책임을 지겠다 보상하겠다 하는 이제, 포괄적 어, 담보 조건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ABCDE라는 원인 이와 유사한 이러한 종류의 어, 위험으로 인해서 발생된 손해는 다 보상하는 조건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어, 손해가 10억 발생했다고 피보험자가 손해 발생 사실만 입증을 하게 되면 은 어, 보험회사가 그것이 ABCDE와 유사한 이러한 형태의 위험이 아니다. 또는 면책되는 위험이다. 면책위험으로 면책 인해서 발생된 손해라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보험금을 지급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 제한적 열거 방식의 보험증권에서는 입증 책임을 피보험자가 부담한다고 보는 반면에 예시적 열거 방식의 보험증권에서는 보험자가 입증 책임을 진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러한 이제 그 피보험 위험의 열거 방식과 입증 책임의 관계는 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인과관계와 입증책임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어, 하나의 그 퀴즈를 보시면 어, 담보 위험의 포괄 위험약관과 열거 위험약관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있는데, 포괄 위험약관은 예시적 열거약관, 열거 위험약관은 약관, 제한적 열거약관인데요. 이 사실은 포괄 위험약관과 열거 위험약관이라는 용어는 어, 주로 이제 이 해상보험에서의 그 용어가 1800년대 말에서 1900년대 초에 영국법을 일본의 상학자들이 이걸 번역해서 이렇게 용어를 사용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이해하기 힘든 용어들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어쨌든 지금 그 해상보험과 관련된 여러 가지 시험들이 무역, 그 실무에서 많이 나온 용어들을 사용하는 상태에서 출제가 되다 보니까, 이런용어에 익숙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적으로는 예시적 또는 그 제한적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만 보험실무책에서는 보통 포괄비용 또는 열거비용 열거비용 약관 뭐 이런 식으로 쓰기 때문에 두 가지 용어를 제가 동시에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 예시를 보시고 어, 답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어, 이상 제 33강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